자 여러분 오늘 가볼 집은 어, 충북 청주에 어, 짜글이 좀 맛있는 집을 한번 찾아봤는데 보글보글촌이라는 예. 곳입니다 어. 짜글짜글찌개가 맛있는 집 네. 무한지대 큐에도 나왔고 삼대천왕에서도 네, 방송을 했던 곳입니다 네. 자 메뉴 구성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 짜글이 어, 김치찌개 어, 일단 푸짐하네요 여러분들 일단 푸짐하네. 사리를 주세요 자 반찬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 한참 세 갈라 샀나? 아저한면 뜨신데 좋아 야, 내가 지금 누가 보셨잖아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네. 아, 예. 저 옆에는 우리 청주 사시는 저랑 저잘 친한 저는 되게 이뻐하시는 형님이세요 네. <웃음> 형님하고 이제 짜글이 맛있는 집 있다고 해가지고 형님이 저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짜글이 한번 오늘 먹어볼 겁니다 네. 요게 그 국물이 좀 많네요 오. <목물이> 또... 아니, 먹는 거 아, 아직 먹는 거아니야기다림비좀필요 버섯이 어서문제 기다려. 우님 형님, 그... 형님 생각하시기에 아우 장점 큰거 하나만 또 뭐... 어떤 게잘 먹는다. 감사합니다 아, <더랄때> 거 장점 얘기해 줘. 말할 것 없지 아. 아니... <라는 dreularity> 그걸로 따지면 사람을 따는어르신 <웃음> 그 <웃음> 이게 좀다 끓여낸 다음에 이거 좀 먹는 거같 버섯을 아, 음, 어, 이제 네, 네. 아니 비정형화가 안에 고기들을 이렇게 얹어가고 넣지 음. 여기 두부 아니 호박 말린 게 있어 아. 꼬득꼬득한 게 맛있어 오. 음. 간혹 사람들이 비계라고 생각하고안 먹는데 음. 비계가 아닌, 호박 호박 호박 게 어. 말린 걸로.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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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콩 아닌가요? 비스 아닌? 비스 콩이 콩의 용어로 비스인데. 강성준이잖아 <웃음> <웃음> 앞에 계신 형님이랑 옆에 형님은 이제 제 아프리카 TV 때 수장기 때 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굉장히 인연이 있었던 형님들이세요. 오면 항상 또 맛있는 술도 좀잘 사주시고 해갖고 되게 좀 다, 아니 입부해 주셔갖고 예. 자주 이렇게 좀 어떻게 놀러 오게 되네요 청주에 또. 예. 자 이제 고기를 한점좀 싸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고기를 좀 먹고 음. 고기랑 버섯을 좀 건져낸 다음에 어. 자이 장이랑 고기랑 에서딱 넣은 다음에 싸서 음. 오우 어우 국물 좋다 이거 같아, 라면 먹어야 이거 국물, 국물 좋은 아 아, 아, 아. 아 형님 이거 국물 기가 막힌데요? 와 살쪄 <웃음> 여러분 국물이 국물이 진짜 굉장히 <웃음> 아, 아, 감사합니다. 뭐 와서, 아, 감니다 음. 아, 어. 어,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여기하나먹어 음. 하면. 아, 이고 아. 음. 아, 네. 네. 뭐 아, 음. 아, 이거. 이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고기도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야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우리 형사아주면 돼요 <웃음> 아니, 그래 야, 그데 손을 <웃음> 너무 많이 만졌어 아, 알겠습니다, <웃음> 양배추를 많이 는 맛있어 음음 깻잎을 안넣는놓 다시 해봐 음상추 깻잎하고 같이 해 네. 고 다시 한번 네. 음. 양파 음. 무 네? 래기 이건 여기다? 네 많이 넣지그 많이 넣어 음. 더 넣어 편하지말고아 알겠습니다 <웃음> 이렇게해가싸먹으면 음음음 아, 아, 이게, 이게 이름이 은가좀 쫄아가지고 이렇게 짜글짜글해지니까 이게 더맛있잖네요국물이랑 이런 게. 어. 네, 여러분들, 이 술은 어, 시원소주라는 겁니다. 이게 시원소주. 아, 이 부산 쪽에 있는 그 시원과는 좀 다른 겁니다. 충북 지역 분들이 좀 드시는 거고, 음. 시원, 청 어, 시원한 청풍이라는 술인데, 어, 충북 소주. 음. 아유, 형님. 우리 여러분가. 응? 예, 감사합니다. 음, 좀쓸 거야, 아마. 소 백마. 쏴쏴쏴. 싫로 안 아, 는데 얘는 고좀 부드러운데? 막화한그쏘 느낌은 좀 좋고. 고기가 처음엔 약간 좀 뻑뻑한 느낌이었는데 이거 계속 쭉 우려내니까 야들야들해지네. 됐다 <놀람> 어, 그 아, 감사합니다, 기 <웃음> 음? 양배추, 절인 거. 마늘, 고추. 쌈장. 예, 예, 넣습니다. 넣습니다. 자, 우리 가득 싸서. 쏴, 쏴, 쏴. 자, 여러분들, 이제 라면, 그리고 또 라면을 넣어서 먹으면 괜찮다고 해가지고 라면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이거 포인트는 이게 확좀 물기가 쪼그러들어가고 볶음 모동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게또 맛있다고 예, 하네요, 저면 예, 그래. 네. 아, 그게 안 돼. 아, 아, 어, 제법 라면이 어, 쫄기 시작합니다. 어... 음, 끝내놨습니 자. 약간 달라붙, 달라붙을 정도로 그렇게 을필요요 줄은 몰리지자아 형님 어수감하시고아 네. 감사합니다 형님. <웃음> 아버님은 잘 계시지? 예 네, 예. <웃음> 3년? 3년 이상 거의지. 4년. 근데 이런 4년 만에 보는 거지. 네 이거 아가겠지 아. 이거 겠지 그랬어. 간데스 일게 먹어야 맛 생각보다 면이 많이 안 퍼졌네. 형이랑 그냥 그냥. 그아말 그대로 짜글이. 지금 남았을 때이 국물이 진짜 또아이 형 맛있고 먹었어야 는데 밑에 오게 좋네 물이 <웃음> 아. 어. 와... 맨 처음 먹을 때 조금 의아했어요. 어, 이게 맛있는 건가 싶었는데. 좀끓고 나니까 또 이게 아 진짜 이게 이름이 짜글이한 이유가 끓고 끓고 끓여가지고 쫙 내려갈수록 더 맛있었네. 아 처음에 먹으라 할 그때 먹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그러니까 예. 아 맛있네요, 근데 여러분들 밑, 밑에 딱 끓여가지고 밑으로 딱 내려오니까 이게 진짜 예, 맛이 좋네요. 어. 아안 먹어서 예, <웃음> 시원한 커피 한 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또 영님하고 또 시원한 커피 한잔 먹으러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예. 자, 여러분 오늘 짜글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 형님 오늘 출연,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그, 아까 저희 같이 식사했던 형님, 현사, 예, 그 사옥, 옥상인데요. 여기 뭐 바베큐 그릴도 있고, 나중에 여기 좀 시청자 모임 할때 형님 한번또 빌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아, <웃음> 어, 되게 좋아요. <웃음> 나중에 청주에서 시청자 모임이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한번또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우 멋있다